예,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접이식 패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공지 하나 할게요 저희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로봇청소기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할인기간은 저희 맘대로예요 아마 네이버 적어도 1페이지 2페이지 진입할 때까지 판매량을 늘려가지고요 그때까지는 할인 행사를 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신제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접이식 태양광 패널입니다. 가방 형태로 만들었고요.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손잡이도 달았어요. 사이즈는 이 높이가 한 7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0cm 정도 돼요. 그리고 펼쳤을 때는 이 정도 크기. 느낌 오시나요? 펼치니까 여기가 아까 140, 그리고 높이는 이제 800이 되겠죠. 무게는 재봤는데요. 한 4.6kg 여성분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 무게예요. 이 제품의 전격 출력은 200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렉서블 패널이 그런데 유리 패널보다는 약간 효율이 떨어져요. 이 제품에는 룽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태양광 모듈을 사용했어요. 36개를 붙여가지고 18V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인산철 배터리 최적화된 MPPT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MPPT 인산철 배터리용으로 세팅했다고 해도요. 포토블 정도는 출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낫배터리에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한번 가방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는 전선이 있고요. 전선을 쭉 꺼내볼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려나? 여기가 약 1m가 조금 넘는 충전선이 들어 있습니다. XT9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XT90으로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취급하는 파워뱅크의 충전 단자가 대부분 XT90이에요. 그래서 XT90을 사용했는데요. 근데 네, XT90이 없는 분들이 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부품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요. 꽂으면은 바로 링 단자를 쓸수 있거나, 지금 여기는 뭐 XT90이 안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처리해 주세요. 꽂으면 바로 악어집게로쓸수 있는 연장선도 추가로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 배터리에는 그 DC단자라고 하죠. 동그란 거 아니면 항공단자로 충전단자가 돼 있다. 근데 그 단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얘가 아무리 포터블이라고 해도 한낮에 충전량이 10A를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만약 파워뱅크에 DC단자나 항공잭이 있다면 그 단자는 10A 이상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고리 단자를 이용해서 바로 검정색, 빨강색 단자에 연결해 주시던가 악어 집게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에 패널을 펼치기 전에 일단 먼저 배터리에 충전 단자가 있어요. 꼽아주세요. 그럼 연결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이 있는 쪽을 향해서 패널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패널을 펼쳐줍니다. 펼쳐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패널을 펼쳐줄 때 태양과의 각도를 잘 맞춰주면 최소 20% 이상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패널을 맞출 때는 뭐 주변 의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파워뱅크를 이용해도 되고 받침대를 만들어서 각도를 만들어주세요 태양쪽으로 이 제품 단점이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네요 단점이 가방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다리를 못 만들었어요 드, 들고 다니긴 좋은데 다리가 없어 그래서 각도를 맞추기 힘들다 그거는 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이 형태에서도 다리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사용은 끝나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직접 옥상에 올라가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를 짧게 촬영을 했거든요. 오늘은 2월 4일 입춘입니다. 앞에 보이는 패널은 표기는 200W로 되어 있는 접이식 태양광 패널이에요. 실제 면적 재보니까 190W 정도 계산이 되고요. 그 플렉서블 패널 특성상 약간 효율이 떨어져요. 실제 출력은 18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충전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47W 충전되네요 2월에 뭐 3월만 돼도 150W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옥상에 가서 오늘 테스트 해봤어요 오늘 2월 4일이죠 테스트 해봤는데 오늘은 낮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올라가서 충전을 해봤더니 100, 최대 147와트 정도 충전이 됐어요. 날씨 좋은 날은 3월만 돼도 3,4월에는 160와트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게 있을거예요이 패널로 배터리를 하루에 얼마나 충전할 수 있나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칠판을 이용해서 이 패널로 하루에 얼만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햇빛이 가장 좋을 때, 충전이 잘될 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자이 패널에 최대출력 메가트라고 했죠? 200W인데 그건 초기고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 해보니까 1 6 0 와트 정도 충전이 되더라. 예상이 되더라. 낮에. 그러면 160W면 몇 앰페이냐? 배터리를 충전할 때 12앰페어 정도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 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8시에서 10시 2시에서 4시 두번 나눴어요. 글씨를 워낙 못써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짜내기 나머지 시간 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2시,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은 최대 12A가 충전되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균 10A 정도는 충전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4시간 동안 10A 10A 곱하기 4시간은 40A 충전이 됩니다. 이시간동안에 각도만 잘 맞추면 그리고 8시부터 10시, 2시부터 4시 좀 해가 기울어져 있을 때죠. 이때는 어느 정도 충전이 되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평균 5암페어 정도가 충전이 돼요. 여기도 4시간이에요. 2 0암페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해 뜨자마자 7시부터 그리고 해지기 직 전까지 쥐어짜내가지고 충전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한3암페어 미만 그렇게 충전이 되긴돼요 그걸 다 쥐어짜면 약1 0암페어 정도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 패널의 하루 충전량은 대략 날씨가 좋을 때 70A 정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배터리 전압이 높아서 거의 완충이 됐다. 충전량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흐린, 날, 흐린 날은 흐린 날 50A 정도 충전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비 오는 날에는 충전이 안 돼요. 그 제품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 여러분들 요새 알리에서 알리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이런 제품을 직구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직구족들을 위해서 접이식 태양광 패널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익스프레스 보면 제품 설명에 출력이 표기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100W, 200W 와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업체에서 표기한 와트를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no. 여러분 막 알리 지져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고 높은 출력의 제품을 찾다보면 나중에 도착한건 분명히 출력이 반도 아니면 반의 반도 안나오는 제품일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 가성비 짱이야 하고 산제품 속아서 산거죠 그 직구 제품이라서 반품도 거의 불가능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그 쇼핑몰에서 적어놓은 스펙 있죠? 와트로 적혀 있어요. 그게 뻥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면 물건을 속지 않고 제대로 출력이 나오는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기된 와트만큼 출력이 나오는지 알아내는 방법 자, 이제 칠판을 이용할게요. 지우고 첫째, 계절마다 그리고 위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오에 1m 제곱이라는 땅의 면적에 내리꽂히는 빛 에너지는 대략 1000W입니다. 1000W. 우와, 1m면 요만큼밖에안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어. 근데 거기 내려꽂히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1000W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그만큼 될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참다행게 외우기도 쉬워 천와트 우연히 외우기 쉬운 태양에너지가 1m제곱이라는 면적에 조사가 됩니다 자, 첫째 적을게요 1. 태양에너지는 1000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여기 첫번째 공식이에요 두번째 여러분들도 신문기사를 보면 아니면 태양광 패널을 고르려고 판매페이를 보면 효율이라는 걸 봤을 거예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 보통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A급을 기준으로 할게 현재 A급 패널의 효율은 대략 2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22%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싸구려도 2 0 나와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참 저가형 제품과 고가형 제품이 차이가 눈구만큼밖에안 나요. 20%에서 23%. 이 효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의 미터 제곱에서 1 0 0 0 w 의 에너지를 받아. 저거를 전기 에너지로 변경해. 그게 22%라는 얘기예요감 잡히나요? 음. 암산 해보자. 1000W가 꽂혀. 근데 22%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바뀌는 전기에너지는? 음. 아, 아이고, 암산으로 되네요.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어, 아주 간단한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땅. 1m 제곱당, 패널이라고 합시다. 패널. 1m 제곱당? 22%? 이런 거 몰라도 돼.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대략 몇 아트다? 220와트에요. 이거 밑줄 치고 요거만 외우면 돼요. 1m 짜리 패널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최대 220와트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거는 간단하죠. 요거 하나만 외우면 여러분들은 패널을 구매하실 때 사기를 안 당해요. 자, 연습 삼아, 그럼. 내 네, 계산했다고 하잖아요. 이 패널에 출력을 계산해 보자고요. 그렇게 크게 안 트여요. 왜냐. 싸구려나 큰 거나, 효율 차이 몇이라고요? 20에서 23%에 3% 차이 밖에 안 나와요. 3%? 네. 근데 그걸 1% 좋은 걸 사겠다고 두배 가격을 주고 미국 선파워세를 사고, 이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 야 미국 선파워3 효율이 좋대. 그래서 자기는 꼭 그걸 써야 되겠대. 근데 1% 올라갔는데 가격이 두배가 돼. 난 그런 걸 사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130이네요. 130. 자 세로 길이는 자로 재보면 대략 70cm가 조금 넘어요. 70cm가 조금 넘고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용량을, 출력을 계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가 적자. A 제품, 1번 제품이라고 A번 제품이라고 적을까요? 132면 몇 미터죠? 1 3미터예요 네. 1.3미터 곱하기 70, 0.7미터입니다. 0.91이 나와요. 0.91미터 제곱입니다. 네.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잃어버린 딱 하나 중요한 건 220만 곱하면 돼요 이2 2 0이는건 뭐? A급 모듈을 썼다는 가정하에 220 곱해볼까요? 네. 곱하기 220은 200.2와트가 나옵니다 이 패널은 이 패널의 면적을 돼가지고 예상 출력을 계산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표기를 2 0 0이라고 했지 근데 이게 200이 나올까요? 안 나와 왜안 나오냐면 여기 이만큼 날아가죠 이만큼 날아가니까 대략 예상하는 게 190이 조금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패널들의 출력을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 타자 첫 번째 제품이 뭐냐면 제목을 한번 봅시다. 2 0 0 w 솔라 패널 2 0 0 w 솔라 패널이래요. 가격이 얼마야? 2 0 0 w 접이식 솔라 패널이 32달러야. 대박이야. 와뭐 이거는 사면 무조건 이익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크기 나와있죠? 네. 싸인즈가 나와있어. 고맙게도. 0.54 곱하기 0.28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가장자리 날리자고. 0.54 곱하기 0.28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비번 패널 알리 200짜리 0.5 4 날렸어요 곱하기 0.25 가장자리 또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곱하기 220은 2 7 5 w 가 나와요. 와 이건 사기다. 근데 제목이 200와트인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예상출력은 2 7 w 정도 나옵니다. 가격이 싼때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계산 못하면 200W인 줄 알고 직접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겠지. 나 알리에서 200W짜리 패널을 단돈 32.8달러에 구매를 했다고요. 그럼 두 번째 패널 볼게요. 두 번째. 아, 여기도 사이즈가 나와 있어. 다행히. 자, 여기 사이즈 보이시나요? 28.587. 제목부터 보자. 메다트야, 이거. 제목. 제목은 100W 폴더블 솔라 패널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또 계산을 해볼게요. 가장자리 조금 날려요. 그러면 C, 100W 패널입니다. 자, 85에 0.85에요. 85cm는 곱하기 두 번째 25cm 0.25에요. 곱하기 맷 220은 46.7W입니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이 패널의 예상 출력은 47W 정도 됩니다. 저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야. 왜? 뻥을 두배만 했잖아. 가격은 얼마일까요? 72달러. 오! 100W라고 적었는데 가격은 어때요? 100W보다 비싸게 적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패널 가격은 정직합니다. 와트에비례해요 세 번째 제품 볼게요. 세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폴더블. 1 8 0트라고 적혀 있어. 1 8 0트라고 적혀 있어요. 1 8 0트라고 적혀 있고, 1.5m에 0.6m 가면 되겠네요. 1.5m에 0.6m. 1.5?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접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 패널은, D. 180W 짜리 패널입니다. 1.4. 접는 부분을 뺐어요. 미터 곱하기 0.6 곱하기 220은 184W. 와. 우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특이한 용량만큼 예상 출력이 나오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가격? 가격을 보세요. 가격은 218달러에요. 이거 218달러. 아까 이게 얼마였죠? 70몇 달러? 70한2 적자. 그리고 이게 몇이었지? 32달러. 자, 이 계산 결과를 보셨죠? 자, 여러분. 알리에서 태양광 패널을 직구할 때 알리 판매 페이지에 적혀있는 출력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패널 사이즈를 가지고 패널의 출력을 직접 계산해보고 물건을 골라야 됩니다. 계산 결과 보면 저런 걸할수 있어요. 이 세상에 싸고 좋은 패널은 없습니다. 이 정도급이 200W겠죠? 200W 포토블 패널 가격은 알리 직구를 해도 배송비 포함 기본 30만원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패널을 고를 때 이런 제품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알리직구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미국의 썬파워셀을 사용했다는 제품이에요. 썬파워이 제품의 효율은 이 모듈의 효율은 무려 2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모듈보다 무려 효율이 2%나 높아요 어마어마하죠 <웃음> 2% 높아 그래가지고 이런 제품을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더 비싸요 이 제품 모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짝총은 아니에요 진짜 그 미국 선파워의 셀을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제품은 문제가 뭐냐면 자, 이 화면을 보시죠 이 화면에는 뭐가 달려있나요 컨트롤러가 달려있죠 컨트롤러가 달려있어요. 보통 여기 달려있는 컨트롤러는 한국 돈으로 한 5천원짜리 저가형 MPPT라고 적혀져 있지만 그냥 PWM이 달립니다. 근데이 제품에는 컨트롤러가 없어요. 효율은 2%가 좋아. 대신 컨트롤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저가 패널을 사용한 제품보다 효율이 무려 30% 정도까지도 최대 3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어 비싸게 미국세을샀는데 컨트롤러가 안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출력이 이거 실제 나가가지고 충전 테스트해보면 이거 100W 제품이고요 실제 출력이 60W 정도밖에 충전이 안돼요 여기에다가 MPPT만 달아줘도 80W 이상으로 쫙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야, 그리고 세번째 또뭘 알아야 되냐면 요새 동호회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신형 패널이 나왔다는 소식이 종종 접해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제가 들은 게 그거예요. CIGS라는 패널이 있어요. CIGS 패널이 좋다고 그거를 찾아서 구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CIGS 패널이 과연 좋을까요? 그 CIGS는 어떤 개념이냐면 복잡한 거 쓰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 제품은 실리콘 결정으로 만든 패널이에요. CIGS는 그 산화된 금속으로 필름처럼 방막이라고 하죠? 아주 얇은 막을 입힌 패널이에요. 근데 CIGS가 좋다고 좋다고 우리 쪽에도 전화가 오, 고 그래. 그런 걸 취급할 생각 없냐고. 여기서 제가 CIGS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정보만 짧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CIGS가 효율이 좋을까요? 땡. CIGS랑 결정 패널은 전기 생산 효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최고 23%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CIGS 패널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방막 형태이기 때문에 결정 같은 경우는 한쪽이 간섭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손바닥만한 그림자만 줘도 출력이 반으로 줄어들어. 근데 방막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려진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영향을 덜 받아요. 조금 그림자가 져도한 출력이 20%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방막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런 결정체죠. 결정체는 휘다가 부러지는 각도가 있어요. 근데 그방막이기 때문에 돌돌돌 말아도 괜찮아요. 제품을 만들면. 그런건 그 특성이 돌돌돌 말수 있다지 휴율이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두배더 비싸. CIGS가. 그렇다면 CIGS 생산 단가가 실제로 두배 이상 비쌀까요? 아닙니다. CIGS 생산 단가는 이교소라고 하죠? 실리콘 결정 패널 생산 단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10에서 20%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 비싼 이유는 뭐냐면 얘는 대량 생산에 이미 돌입했어요. CIGS는 결정 패널보다는 대량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비싼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는 무려 두배 정도 비싸요 과연 CIGS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CIGS 패널이라는 게 가격이 결정 패널보다 20% 정도만 비싸지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 정도 가격대면 구매를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설명드렸던 것을 정리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리에서 직구로 접이식 패널을 구매했다면 그 패널에는 한국 돈으로 한 5천원 정도 되는 PWM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처럼 장착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첫 번째 패널을 볼때 아까 알려드렸죠? 면적을 계산해서 표기된 출력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미국 선파워셀이나 아니면 CIGS를 구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적절하게 적절한 사이즈에서 적절한 출력에서 딱 형태를 보세요 아저 정도면 내가 들고 다니기 편하겠다 저 정도면 디자인 취향이 나랑 맞는다 그런 패널을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해가지고 패널이 한국으로 배달이 왔다. 그러면 MPPT 컨트롤러 괜찮은거 이 사이즈에 쓸수 있는 괜찮은거 뭐 저렴한건 5만원 비싼것도 8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괜찮은 컨트롤러를 구매해서 직접 교체를 하세요. 교체를 하면은 썬파워나 CIGS 그 솔라 모듈로 만든 제품보다 최대 20% 정도 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 다음에 받침대를 잘 만들어주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우리도 아직 받침대를 못 만들었어요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참 그래 이거 인기 좋았어요 한국에서 가격은 내가 살때 이게 거의 300달러 됐어 1 0 0인데 <웃음> 300달러인데 딱 해보니까 6 0트밖에안 나와 왜?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셀은 좋아 근데 컨트롤러가 없어 야이 제품에는 MPPT가 뭐야 MPPT는 물론 그 흔한 요만한 PWM 회로도 PWM 회로도 없습니다 야셀 효율이 무려 23%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탈 중에선 모듈인데. 중국산 태양광 모듈보다 효율이 무려 2%나 높은데 컨트롤러가 없어서 30%가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 출시한 그 접이식 패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리에서 접이식 태양광 패널을 직접 구매하신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뭐 오늘 이만 이것으로 마칠게요 오래간만에 칠판 써봤네요 칠판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우리 전에 판매하던 게 아, 무게가 유리 패널로 만들었는데 효율은 좋아요 효율은 좋은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볍게 가방 형태로 바꿨습니다. 어, 정리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기는 클립으로 계속 요새 옥상에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붙었어요 클립으로 딱딱 딱 해가지고 세워볼까? 세웠습니다. 어 이거 꺼내기만 하고 오늘 소개도 안 했네요. 이거 뭐냐면 이거 만들기 전에 100와트짜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100와트. 1 k g 도안 나갈 것 같아. 이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거는 플렉서블 패널로 만들었고 이거는 약간 달라요. 유리 패널 있죠? 유리 패널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유리를 없애버리고 왜냐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유리를 없애고 거기에 플라스틱을 입혔어요. 충전 잘 돼요 얘도 한 해보니까 얘가 12 정도 얘는 절반 정도 충전돼요 6 근데 요거는 취급은 아직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큰거 하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도 수요가 있을까? 요거 근데 만들긴 잘 만들었어 잡고를 딱 해가지고 착. 가벼워요 네. 이제 그만 찍죠.